안녕하십니까 레니아우입니다 하스스톤 미니팩인 오닉시아의 둥지가 출시된 지도 이제 어느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이제 3월 1주차 메타 읽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죠 현재 메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는 컨트롤 덱 그리고 그 컨트롤을 잡아먹는 안티 컨트롤 덱 그리고 안티 컨트롤 덱을 잡아먹는 어그로 덱 그리고 아까 언급 드렸던 컨트롤 덱이 현재 어그로 덱을 잡아먹는 약간 가위바위보 형태의 메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스스톤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위바위보 메타가 나오지 않고 한 가지의 덱타입이 득세했던 거를 생각하면 정말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메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 가스선에 존재하는 10개의 직업 중에 한 직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티어덱을 가지고 있는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는 메타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한 가지 직업이 무엇인지 는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나 하나 덱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메타를 지배하고 있는 드루이드 그 중에서도 카자쿠산 드루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카자쿠산 드루이드는 메타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덱입니다. 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전체 승률도 대체로 준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덱이죠. 대체로 어그로엔 약하지만 컨트롤에 강한 아까 언급드렸던 안티 컨트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카자쿠산 드로이드는 총 3가지 버전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미지를 밀어붙이는 덱 상대로 굉장히 좋은 방어도 버전이고요. 그 다음은 윈플랜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밀어전에서도 괜찮은 반딧불이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묵직하게 하수인을 더 많이 넣은 램프 버전 3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3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만나는 덱 분포에 따라서 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메타를 지배하고 있는 두 번째 덱 바로 건술사입니다 컨트롤 덱 계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사태 수호자나 탄사태 같은 필드 억제력이 정말 뛰어난 카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로 덱을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는 중이고요 딜 카드가 많은 덱도 아닌데 딜 포텐셜은 굉장히 높아서 카자코산 드루이드랑도 할 만한 덱입니다 하지만 필드에 어느 정도 또한 딜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덱이 이 때문에 컨트롤 전사라든지 OTK 흑마와 같은 몇몇 컨트롤덱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까지는 메타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덱두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메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그로 류덱네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가지의 덱은 야수드루이드, 암흑사제, 명칭양꾼, 그리고 퀘스트 도적인데요 승률 추세가 내덱이 네 매우 비슷하고 공통적으로 드루이드와 같은 안티 컨트롤 덱에는 강한 대신 컨트롤 덱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네 덱의 서로 간의 상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필드가 더 강한 덱일수록 어그로 미러전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야수드루이드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퀘스트 도죠그 다음 암흑사제, 그리고 가장 어그로 미러전에서 취약한 건명치량군이라고할수 있겠네요. 각각의 덱들은 가장 인기 있는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명치량군의 경우 미니팩 이전에는 교단수연사를 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드루이드와 주술사와 같은 덱들이 현재 메타 최상위권에 위치하 하면서 다시 한번 교단수연사가 괜찮은 메타가 되어서 교단수연사 버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음 알아볼 네덱은 앞에 어그로류의 덱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컨트롤덱류 덱들입니다 네가지로는 컨트롤전사, 방밀전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올빼미 원턴킬 흑마, 볼러 원턴킬술사 그리고 퀘스트 지오각사 이렇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덱류도 마찬가지로 승률 추세가 매우 비슷한데요 드루이드 같은 안티 컨트롤덱에는 좀 취약하지만 어그로덱은 압도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습니다 보여주죠. 어그로 덱과 마찬가지로 내부 상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컨트롤 덱들도 원턴 킬 요소가 있는 덱이고 없는 덱이 있는데 컨트롤 요소가 전혀 없는 컨트롤 전사가 약간 원턴 킬 덱들에게 씹어먹히는 그런 상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박밀 전사가 제일 취약하다고 라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박밀 전사가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게 영능을 비롯해서 방어 카드는 모든 컨트롤 덱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그로는 더 확실하게 잡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 내 덱을 보시자면 컨트롤 전사는 검과 방패를 두장 사용하는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검과 방패가 아니라 유도를 한장 내지는 두 장으로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턴킬 흑마법사는 요즘 대세인 황금골돌이 들어간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퀘스트 지옥 악마사냥꾼은 최근 대회에서 많이 나오죠? 같은 컨트롤 덱들을 상대할 때 괜찮은 활공 퀘스트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레더에 이런 컨트롤 원턴킬 덱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면 활공 버전은 빼는 것도 괜찮을 수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전 메타 있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던 퀘스트와 활공이 없는 지옥 악사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덱은 모자키 마법사입니다 모자키 법사는 안티 컨트롤 류의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카자코산 드루이드와 어느정도 승률 분포가 비슷한데요 대체로 어그로 덱에 약하고 컨트롤 덱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막상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카자코산 드루이드에게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쾌냥이나 독도적 그리고 쾌지옥 악사처럼 데미지를 우겨넣는 덱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카자쿠산 드루이드보다 어그로전에 대체로 좋은 승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을 가진 덱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준비한 덱은 미라클 사제입니다 티어넥절 상대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상성을 보여주는 덱인데요 저격기와 정리기가 많은 박밀전사나 쾌돗 같은 덱에는 약간 취약하고 미라클 사제가 뭘 하기도 전에 게임을 완전 박살내놓는 암흑사제와 같은 덱에도 취약한 편입니다 덱리스트는 새로운 카드인 레시온의 뿌리 들어간 덱리스트로 준비했는데요 레시온의 뿌리 들어가면서 자이렐라는 최근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엘레크 탈것한장 축복 한 장을 넣은 버전보다 축복 두 장을 넣은 버전을 더 선호해서 축복 두 장을 넣은 버전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알아볼 덱은 퀘스트 양군입니다 필드를 어느 정도 깔아주면서 회복기가 적은 덱들 상대로 유리하죠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티어 덱이 한개 있는데 바로 번술사입니다 필드 수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깔리는 야수 드루이드 같은 덱이 아니면 다른 어그로데게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자쿠산 드루이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퀘스트 냥꾼도 덱리스를 트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할수 있는 던 발달의 참호와 비밀을 사용하는 버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근 와이어러 선수가 트위터로 공유했던 슬레이트 교수 버전도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적입니다 아직도 독도적이 나오네요 모자키나 드루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티 컨트롤 덱의 승률 분포를 보여주는 독도적인데요 비슷한 카테고리인 모자키 상대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덱이고요 하지만 컨덱 중에서도 독도적이 불리한 게 있으니 바로 원턴킬술사입니다 원턴킬술사와 마찬가지로 번술사에도 취약한데요 바로 그 이유가 본체가 얼면 카드 낭비가 심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버전은 독사 한 장, 길드상인 한 장, 갈취 한 장을 쓰는 버전인데요 독사를 빼고 두 번째 갈취나 두 번째 길드 상인을 쓰는 버전도 널리 사용 중입니다 <웃음> 지금까지 메타 있는 남자 진행해보았는데요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단한 직업 여러분들 혹시 까먹으셨나요? 성기사만 제외하고는 굉장히 서로 만족하는 그런 메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지금 메타의 흠을 잡아보자면 덱들 간의 상성이 너무나도 짙은 메타라는 게 단점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덱들의 상성이 극복 불가능한 거의 7대 3 8대2의 매치업도 굉장히 많은 메타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레더를 올리실 때덱선택이 중요한 그런 메타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오닉시아의 둥지 3월 1주차 메타 읽는 남자의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